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룸투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방은 9평 원룸형 오피스텔이고요. 블라인드를 올리면 은 햇살도 잘 들어오고 좋은데 앞에 건물 때문에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내려놓고 룸투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번 영상은 댓글창을 닫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취방을 크게 구분하자면 방이라고 할수 있는 이쪽 공간이랑 현관 쪽 공간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현관이랑 욕실 수납장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신발장이 있어요. 여기 좋은 점이 이렇게 우산 장을 써가지고 우산을 넣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노란 색깔이랑 저 민트색 우산을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색깔이 쨍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번에 구입한 시나몬 방향제예요. 신발장 열면 은저 방향제 때문에 은은하게 개피 향이 납니다. 이 타이어 광택제는 유광 레인부츠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장어 닦을 때 쓰고 있어요. 운동화, 뭐로퍼 플랫슈즈, 스니커즈 정리를 해뒀고요. 저거는 헌터 레인부츠 상자인데 저 이사 다닐 때꼭 필요해가지고 안 버리고 놔두고 있어요. 여기는 설명서 같은 거랑 뭐 전기 코드, 잡동사니 원하고 있습니다. 신발장은 대충 이렇고요. 현관 좌측으로 해서 욕실이 있습니다. 살짝 보여드리자면 은 다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어가지고 욕실 용품들을 이렇게 올려둘 수 있어서 좋습니다. 소금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한데 튼튼합니다. 세면대에는 핸드워시랑 폼클렌징 올려놨고요. 아이 리무버, 클렌징 워터, 치약, 칫솔이 3개나 있는데 이거는 제 칫솔이고 이거는 저희 민박 집에 한 번씩 놀러 오시는 손님들 칫솔입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놀러 올때 쓰라고 이렇게 널어놨어요. 칫솔 꼬지를 살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널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널어두고 있습니다 자주 에서 구입한 바스켓인데요. 여기다가 제가 쓰는 기초 화장품들 넣어놨어요. 세수하고 바로 이렇게 스킨케어를 하고 있고요. 새로 이번에 구입해본 면봉인데 단단하면 얼마나 단단하게 쓰였는데 진짜 묵직하더라고요. 귓할 때 진짜 너무너무 시원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봅니다. 오늘의 집에서 구입한 린넨 티슈 커버인데 진짜 잘산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강추! 이번 자취방 좋은 점이 수납장이 대체로 잘 빠졌어요. 수납 공간이 여유로워가지고 이렇게 넉넉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핸들컴인데 저는 그냥 여기다가 뭐 쪽집게랑미용가위랑 소독깎기 뭐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있고 밤이랑 핸드크림 같은 것도 여기다 넣어놨고요. 이마트 화장솜인데 이것도 저렴하고 좋아요. 생리대있고 여기 뭐팩 같은 거 보강하고 있습니다. 여행용 파우치랑 여행 기트 제가 원 플러스 원뭐 사은품 이런 거에 노예거든요. 뭐 할인하고 뭐 행사하고 이러면 은 일단 사고 봐요. 옛날에 쟁여놓은 것들이고 이게 유명한 일본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진짜 옛날에 샀거든요. 작년에 샀는데 아직도 남아가지고 제돈 주고 산 거니까 아까워서 일단은 사둔 것까지만 쓰고 치우려고 합니다. 위에는 치약. 공간이 되게 넓어가지고 욕심은 좀횡한 편이에요. 오른쪽에 장이 하나 더 있거든요?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이렇게 따로 빼놨고, 화장실 청소하는 변기스틱 리필이랑 청소하는 스펀지도 저기 놔뒀고, 귀찮아서 대충 접어가지고 대충 쑤셔놓은 수건들이고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줄 감아서 정리하는 거를 진짜 귀찮아가지고요. 대충로 감아가지고, 꼬지에다가 쑤셔 박아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롤이랑, 뭐, 헤어미스트, 헤어 에센스, 뭐 스프레이, 헤어팩. 요런 거 수납을 해놨고요. 이제 선반이 하나 있어가지고 s 볼리 이렇게 걸어가지고 샤워볼이랑 얼굴 닦는 그 해면 같은 거 바디브러쉬 걸어놨고요. 샴푸, 헤어 트리트먼트, 바디워시이렇게 보관을 해놨고요. 여행 갔을 때땜 좋은 어메니티 욕실에서 나오면은 이제 바로 옷장이 있어요. 옷장도 열어가지고 이제 보여드리자면 집이 다 좋은데 옷장이 부족합니다. 여기는 6칸짜리 수납장이고 맨 위에는 모자랑 래시가드뭐 비키니, 수영복 이렇게 넣어놓은 수영 가방입니다. 청바지를 진짜 좋아가지고 해 청바지 이렇게 쫘라락 정리해놨어요. 대충 색깔만 봐도 무슨 바지인지 알기 때문에 입고 싶은 바지는 그냥 확확 꺼내서 입고 있어요. 계절에 상관없이 어두운 하이류들은 여기다가 다 쏘셔박아놨어요. 면바지, 린넨 바지, 슬랙스, 뭐 추리닝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이류들 색깔별로 모아놨고요. 그리고 린넨 바지, 치마, 면바지 할거 없이 깔별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양말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라탄 바구니를 하나 사가지고 양말을 다때려 박놨어요 조금 공간이 남아서 여기 틈새에다가는 허리띠를 넣어놨어요. 냉미칸에는 그냥 백팩 넣어놨어요. 곧놀러가가지고 챙기기 편하게 이제 그날 입을 수영복을 여기다가 따로 빼놨어요. 이렇게 옷장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진짜 진짜 노답이에요. 여기 열면 너무 깝깝해가지고 한 손이 막 절로 나옵니다. 봉이 달려있는 옷장은 이두 칸밖에 없고 심지어 이게 단이 또 짧아가지고 긴 옷들은 이렇게 구겨져요. 후드 집업은 옷걸이에 걸기가 또 애매해서 그냥 이렇게 돌돌 접어가지고 접어놨고요. <웃음> 어, 예전에 사놓고 개시 안한 쇠 운동복 여기다가 숨겨놨고 티셔츠, 원피스, 블라우스, 셔츠 이런 거 최대한 깔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옷걸이에다가 티셔츠 거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원목 거걸이도 좋아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원목 거걸이 30개짜리 세트로 사서 이렇게 쭈루룩 걸어뒀고요 밑에 이렇게 서랍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그냥 제 속옷이랑 잠옷이랑 운동복들 넣어놨어요 답답한 깜깜한 옷장 하나 보여드렸고 이거를 열면은 이제 이불이랑 전기장판을 여기다가 처박아놨고요. <웃음> 제가 이렇게 막 깔끔하게 정리하는 못해서 일단 장 안에다가 다 쑤셔 박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반팔티, 뭐 나시, 티셔츠 이런 거거리에 걸기 애매한 옷들은 여기다가 벌어놨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는 안돼 있어요. 제가 오늘 룸투 영상 찍는다고 코다닥 깔끔하게 개어놓은 상태고요. 티셔츠 같은 경우도 대충 택이랑 만져보면 무슨 옷인지 알기 때문에 입고 싶은 옷은 금방금방 찾는 편이에요. 물론 꺼내다 보면은 이게 다 헝클어져가지고 퇴근해서 다시 옷을 정리하는 편입니다. 제가 키가 작은 관계로 여기 올라가서 마저 보여드릴게요. 맞은편으로 장이 하나 더 있는데 가방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부엌장인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가방을 쑤셔 넣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죽 가방들 보관하고 있고요. 더스트백이 있는 가방 같은 경우는 더스트백에 싸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없는 가방들은 좀 촬영하긴 한데 이렇게 <웃음> 대충... 넣어놨고요. 여기 위로는 에코백들 이렇게 또 쑤셔넣었어요. 제가 키가 작아서 여기는 안 닿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휙휙 던져놓다 보니까 이렇게 막 엉망으로 널브러져 있었네요. 저는 안 보여서 몰랐는데 휙휙 던져놓은 에코백들이고요. 전자제품 박스들을 보완하고 있어요. 제가 애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플 제품들 박스는 최대한 안 버리고 이렇게 모아두고 있는데 어느덧 이만큼 모였네요. 이렇게 뚫린 공간이 있어요. 밥솥이랑 전자저울, 커피머신, 시럽들 보관하고 있고 이 커피머신은 제가 사놓고 진짜 거의 안 써가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중고로 팔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 갖고는 있어요. 뭐 여기는 전자레인지 같은 거 넣어놓는 공간인 것 같은데 뭐 약이랑... 뭐 잼이랑 유산균 빠자, 폭죽이랑 물티슈 뭐 이렇게 해서 살고 있고 지갑 같은 것도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와면 여기다가 그냥 놔두고 출근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챙겨서 나가고 있습니다. 맞은편으로 해가지고 오븐이랑 에어프라이어를 놔뒀어요. 이거는 제 친구들이 집들이 선물로 사준 라쿠진 미니 오븐이고요. 잘 해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한 번씩 과자도 구워먹고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생일선물로 받았던 대용 에어프라이어고요. 오븐은 몰라도 자취하시는 분들 에어프라이어 하나쯤 있으면 진짜 유용하실 거예요. 이거는 커피 캡슐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빨래바구니랑 코네어 스팀다리미입니다. 세탁할 옷들은 빨래바구니에 넣어놓고 대충 한 번쯤 더 입어도 될것 같은데 싶은 옷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방에서 쓰는 휴지들, 물티슈 이렇게 놔뒀고 이 신발은 제가 쪼리랑 플랫슈즈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새 신발 사서 쟁여놓은 거고요. 다이슨 청소기 툴이랑 모기 퇴치하는 그 모기약이랑 쓰레기 봉투, 섬유유연제랑 세탁 세제 이렇게 놔뒀고요. 이것도 쟁여놓은 생수들인데 여기다가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냉장고에 넣어서 살고 있어요. 저것도 제가 쟁여놓은 섬유 향수예요. 사진 붙여놓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서 살고 있어요. 냉장고 안에 있는 제품들 유통기한을 적어놓은 건데 유통기한이 다 지났어요.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냥 먹으려고요.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참고로 지금 자취방 냉장고가 비수기입니다. 텅빈 상태예요. 원래는 여기가 다 차가지고 열면 은 빛이 안 새가지고 깜깜할 정도로 꽉차 있는데 지금은 제가 장본지 좀 돼가지고 텅빈 상태고요. 빵빵하게 채워졌을 때 보여드렸으면 더 소개해드리는 재미가 있었을 텐데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거는 제가 요새 꽂힌 미숫가루 여기 넣어놨고 생수랑 우유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거는 제가 진짜 옛날에 산 휴식 시간인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일단 이것만 하고 치우려고요 하마산 치즈 거의 다 먹을 거예요. 연유 이거 진짜 너무 아까워요. 이거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샀는데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먹으려고요. 케찹이랑 마요네즈. 굴소스를 제가 밖에 놔뒀는데 굴소스 냉장보관해야 된다고 알려주셔가지고 급하게 냉장고에 넣어봤고 이거는 그냥 베이킹하고 요리할 때 쓰는 레몬즙입니다. 텅장고인 상태여가지고 계란도 두 개밖에 없어요. 계란 칸이 여덟 개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계란을 열 곳짜리 사서 여기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버터, 크림치즈랑 체다치즈 다진 마늘이랑 고춧가루 4kg짜리 쌀은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 이 칸에다가 넣어서 살고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비트즙을 마시고 있는데 마셔도 마셔도 없어지지 않아요. <웃음> 제가 김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깍두기 반찬도 이렇게 있고요. 이건 휘핑 스프레이인데 이것도 제가 커피를 잘안 마셔가지고 뿌려 먹을 일이 없어서 이렇게 두 개나 남아있고 이것도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작곡밥할때 넣어먹는 작곡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신김치. 제가 전라도 포기김치를 사가지고 이제 다 먹고 이제 이만큼 남았어요. 이거는 오늘 먹으려고 빼놓은 레드비트젤이고요. 제가 요새 완전 꽂힌 할라피뇨 치즈 소세지. 유통기한이 9월 2일까지여서 얼른 먹어야 돼요. 대추방울 토마토인데 지금 거의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서가고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뭐 요구르트랑 요거트랑 이렇게 해서 쟁여놓고 사는데 지금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횡한 상태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액티비아 요거트 딸기맛 하나 남았어요. 무화과 잼이랑 유자차 이렇게 있고요. 된장이랑 저거 알콜소 냉장고도 닦고 벽도 닦고 물건들도 닦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멜젓 소스를 좋아해가지고 멜젓 소스 만들어 먹는 멜젓이고 이마트에서 홀그레인 머스타드고요. 이거는 바젤 페스토고요. 이것도 진짜 옛날에 사서 아마 유통기한이 지났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거는 새우젓. 제가 젓갈을 좋아해가지고 플라스틱 통에다가 야채들, 양념장들 이렇게 넣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는 냉동실이거든요. 냉동칸이 조금 작아서 아쉬운데 여기는 해산물들, 뭐 바지락, 냉동새우, 국물다시, 간고등어, 꽃게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엔 나름 제가 해물칸으로 구분해서 살고 있고요. 식빵이랑 냉동 망고, 모짜렐라 치즈, 블루베리, 냉동 간식 그런 거 넣어놨고요. 마지막 칸은 콩나물, 파, 애호박, 다진 양파, 파슬리 가루, 베이컨이나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육류들 소분해가지고 얼려서 살고 있어요. 냉동실은 뭐별게 없어요. 냉장고 속에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냉장고 맞은편으로 해가지고 이 집의 부엌입니다. 싱크대 하부장은 이런 느낌이에요. 칼꽂이가 있어가지고 칼을 이렇게 꽂아놨고요. 이칼 정보를 진짜 많이 물어봐주셨는데 세라믹 칼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그리고 이 선반은 창신리빙 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여기가 너무 정리하는 게 노답이어가지고 선반에 사가지고 이렇게 정리 아닌 정리 대충 쑤셔받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 믹서기도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아쉽게도 이 믹서기는 단종이 되었습니다. 쪽으로는 이제 베이킹 용품들 베이킹 틀이랑 뭐 쿠키 틀 이런 거 보관해놨고요. 키친타올 한 묶음 사가지고 저기다가 쟁여놨고 냄비랑 프라이팬 이 위로는 뭐 테이블 매트랑 요거 냄비받침 이런 거 보관해놨어요. 이 집에 기본 옵션으로 있는 컵 건조대인데요. 이게 컵을 말리려고 이렇게 올려보니까 컵 무게 때문에 계속 앞으로 쏠려가지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거리를 빼가지고 벽에 걸어놨어요. 수세이랑 집게, 일회용 젓가락 이런 거 올려놨습니다. 밀가루랑 티린가루 파우더, 설탕 이런 거 여기다가 보관해놨고요. 조셉조셉 조셉, 쿠킹 툴이에요. 키친타월 여기 넣어놨고 종이 오일, 노브랜드 위생봉투, 위생장갑 이렇게 보관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리정돈에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문 닫아가지고 눈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게 저한테는 정리여가지고 이러면 은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정리입니다. 이케아에서 구입한 식기 건조대인데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조금 느낌 이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가까이서 보면은 녹슬고 물때 끼고 난리도 아니에요. 쓰다 보니까 이런 저런 단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가지고 다음에도 산다면 이걸 살것 같아요. 이 건조대가 예쁜 것도 예쁘지만 이렇게. 접시 같은 거를 꽂아서 뽀송뽀송하게 말릴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S자 고리에다가 그냥 이런 주방용품들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이제 상부장 보여드릴게요. 상부장은 이런 느낌입니다. 정리정돈 그게 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입니다. 여기는 밥그릇들, 국그릇들, 반찬그릇, 어, 앞접시 같은 거 여기다가 놔뒀고 이 선반을 사가지고 이렇게 2층으로 쌓아두고 살고 있어요. 그 제가 컵이 많거든요. 제가 설거지하는 거를 굉장히 귀찮아해가지고 컵 놔둘 공간이 막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보관하고 있고요. 접시꽂이를 사가지고 접시들들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꽂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관계로 한번더 올라가서 장을 마저 보여드릴게요. 플라스틱 통 사가지고 라면이랑 참치캔, 스팸, 고체 카레 뭐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요. 스파게티 면이랑 국수 소면이랑 반찬도 <웃음> 이렇게 수납을 해놨고, 믹싱볼이랑 이거 에그 슬라이서, 삼각김 밥틀이랑 참치 기름 짜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얼음 트레이인데 집에서 얼음막 얼려 먹고 이러질 않아서 그냥 여기다가 빼놨어요. 김치통 안에다가 반찬통 이렇게 자질구레한 거다 넣어놨고 이거는 집들이 할때 급하게 구입한 와인잔이랑 그릇이랑 찜기 이렇게 보관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삼각대가 미니 삼각대여서 삼각대 높이 맞추려고 쓰는 스팸이고요. 이 스팸통이 캔이다 보니까 이렇게 끌고 다니다 보면 쇳자국이 남아서 마스킹 테이프로 포장해놓은 상태고요. 주방에서 뭐 요리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주방에다가 빼놨어요. 이 양념장도 되게 많이 물어봐주셨는데 이 양념장도 창신리빙 제품이에요. 참기름이랑... 카놀라 유가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추석 때 선물 받은 거여서 남은 것만 먹고 다른 기름으로 갈아타려고요. 진간장, 국간장, 미술, 식초는 요리할 때보다 설거지할 때더 많이 쓴것 같아요. 거의 다 이마트에서 구입했어요. 레드페퍼 솔트 그라인더 구운 소금이라 돼 있지만 통만 구운 소금이고 안에는 맛소금 들어있습니다. 허브 솔트, 페퍼론 치노 이거 파스타 넣어 먹으면 진짜 존맛탱이에요. 통후 후추 허브랑 타임이랑멸치액젓 그리고 깨소금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에서 구입한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 휴지통입니다. 드럼 세탁기는 원룸 기본 옵션이고요. 주방 맞은편으로 해서 침대랑 테이블 이렇게 놔뒀습니다. 자취방 창문이 두 개여서 햇살이 진짜 잘 들어와요. 채광이 진짜 좋아서 이 자취방으로 제가 계약을 하게 됐는데 블라인드를 거즈면 사생활 보호는 잘안 되는 것 같지만 밝아가지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입한 빨래건조대인데요. 쓰레기실에다가 넣어두고 사는 편인데 영상 찍을 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빼놨어요. 이 친구들은 제가 이번에 영입한 뉴페이스들인데요. 얘는 머니트리고 얘는 올리브 나무 얘는 청기린이라는 선인장입니다. 마켓비에서 구입한 원목스텝스톨인데 조립을 잘 못해가지고 덜걱덜걱거려가지고 식물이들 올려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얘네들 물주는 컵이고요. 블라인드가 색깔도 그렇고 재질이라야 되나? 천으로 된 콤비 블라인드여가지고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갈아엎고 싶은데 제 집도 아니고 괜히 돈 쓰지 말라고 주위에서 많이 말려가지고 블라인드는 그냥 꼭 참고 있습니다. 만약에 블라인드를 한다면 저는 흰 색깔 우드 블라인드로 하고 싶어요. 침대는 슈퍼 싱글이고요. 베디스라는 회사에 침대 깔판을 깔고 그 위에 베디스 매트리스를 깔아둔 상태입니다. 친구네 자취방을 놀러 갔는데 친구네 집 매트리스가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사 준비할 때여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베디스 매트리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따라 산 거거든요. 제 자취방 놀러오는 사람들마다 여기 침대 앉아보고 누워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폭신하다고 이불은 데코뷰 제품입니다. 이케아에서 구입한 사다다 선반을 세워놨어요. 튼튼하고 묵직해 가지고 안정감 있게 잘 쓰고 있습니다. 청소기는 다이슨 V7 플러피 플러스 모델입니다. 유선 청소기만 쓰다가 이번에 이사오면서 무선청소기를 질렀는데 신세계입니다. 선이 하나 없을 뿐인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소기 툴도 되게 다양해 가지고 청소하는 재미도 있고 이거는 친구 청소 툴인데 자주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같이 놔두고 있습니다 나이슨 거치대를 처음에는 살려고 했어요 얘가 이제 혼자 잘서 있어 가지고 거치대 없이 비스미 세워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의 집에서 구입한 먼지털이개인데요 예뻐서 샀어요. 제가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해서 필름들 사가지고 여기다가 보관을 해놨고요. 잘 보이진 않지만 이거는 매종 마르지엘라 신발 박스고요. 마르지엘라 신발을 제가 색깔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흰 색깔 신발을 산다는 게똥 색깔 신발이었거든요. 어쨌든 신발은 잘못 샀지만 기념품으로 이렇게 상자 안 버리고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카메라들 올려두는 칸이고요. 액세서리들, 향수들 보관하고 있어요. 요거는 선글라스 일본 돈이 아주 조금 들어있는데 앞으로 쓸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친구랑 사촌 언니가 여행 갔다 와서 선물해준 틴 케이스 그리고 반지류들 그냥 한대 몽땅 때려 박아 넣어놨고 지금 얘네 녹슬고 난리 났어요. 녹슬어가지고 새까매지고 노래진 반지들은 그냥 치약으로 한번 이렇게 슥슥 닦으면 은 깨끗해지더라고요. 착용할 때 닦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계를 잘안 차가지고 그냥 이렇게 깊이만 해놨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향수는 바이레도 블랑시 그다음으로 좋아하는 향수가 샤넬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좋아하는 향수가 프레쉬 사케예요. 이거는 디올 가방 상자예요. 기념품으로 이렇게 놔뒀습니다. 아이패드도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쓰는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스페이스 그레이 256기가입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봐주셨는데 이 아이패드 거치대는 신지모루 싱크스탠드고요. 이름이 되게 일본 티켓서 일본 에사인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한국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웃음> 말씀드릴게요. 신지모루라는 한국 회사 거치대입니다. 이 라탄 바구니는 아까 보여드렸던 양말 바구니랑 똑같은 사이즈의 자주 라탄 바구니입니다. 제가 화장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이 플라스틱 통에다가 화장품들 쿠션, 뭐 섀도우, 크림, 뭐립 이런 거 여기다가 다 때려 아가지고 넣어놨고 브러쉬랑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이런 것도 여기다가 넣어놨고 이거는 여행 갈 때, 어디 멀리 갈때 쓰는 화장품 파우치고요. 화장할 때는 이렇게 바구니째로 들고 가가지고 화장을 하고 있어요. 화장대를 굳이 둘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협탁을 새로 구입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마켓비 원목스텝 수툴이랑 이케아 원목 수툴이랑 다 제가 조립을 했는데 조립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되게 삐걱거려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툴이고요. 이거는 완제품이라서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전혀 덜걱거리지 않고요.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인테리어 사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책들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되게 무심하게 이렇게 쌓여있는 게 되게 느낌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따라해봤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네요. 무아스 LED 원목 시계고 이거 예전에 자취할 때부터 썼던 시계입니다. 시간이 계속 빨라져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분 정도 빠르고요. 선풍기 리모콘이랑 에어컨 리모콘을 올려놨습니다. 8월 초에 구입한 쥐란인데 제가 잘못 키웠는지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이거는 제가 구매대행 해가지고 사은품을 받은 런던 마그넷이고, 이건 사촌 언니가 사이판 갔다 오고 선물로 준 사이판 마그넷이고, 이게 유일하게 제가 다녀온 베트남 마그넷입니다. 마그넷을 더 모으고 싶어가지고, 이번 연말에 필리핀 갈때 하나 사오려고요. 침대 맞은편으로 테이블이랑 컴퓨터, 조명, 캐비넷, 이렇게 놔뒀습니다. 가까이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구입한 포스터인데요. 어디 놔줄까 하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가로로 눕혀도 또 느낌이 달라요. 지금 눕힌 김에 일단 가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오면서 구입한 여인초인데요. 처음엔 진짜 조그만 했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자랐습니다. 이 옆에 통은 적은 통이에요. 거울은 자주해서 구입했고 제가 파우치를 좋아해서 그냥 파우치들 여기 올려놨고 카메라 배터리랑 에어팟 이거는 유리 상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캔들용품점에서 구입한 정리함 케이스 같은 건데 카드 같은 거 넣어놨고요. 이거는 친구가 만들어서 선물해준 캔들입니다. 어, 뒤에 있는 거는 술인데 사촌 언니가 여행 갔다 와서 건물해 줬어요. 이 길다란 캐비넷은 마켓비 철제 캐비넷이고요. 안에는 뭐 계약서라든지 중요한 문서들이 많아가지고 열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네요. 제 자취방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잘 샀다고 생각하는 가구 중에 하나이기도 한 테이블입니다. 사이즈가 160cm여가지고 제 키보다 더 커요. 보시다시피 막 이렇게 넓어뜨려놔도 공간이 남아요. 전에 살던 자취방에서는 이케아 조립 책상을 썼는데 수평 안 맞아서 계속 덜그덕거리고 100cm여가지고 좁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진짜 시원하게 넓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저는 테이블에서 이제 컴퓨터도 하고 노트북으로 다른 일도 보고 밥도 먹기도 하고 밥 먹는 거 촬영할 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다 빼고 여기다가 카메라를 놔두고 이렇게 밥을 먹는 모습을 찍곤 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라면 스토리고요. 이 하얀 테이블이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정말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테이블 발이 저래요. 저렇게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저게 너무 오게 튀어가지고 참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발 빼고는 정말 만족하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밑에 깔아놓은 카페트는 리에즈라는 스토어팜에서 구입한 카페트입니다. 혼자 살지만 의자를 많이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자를 욕심을 내서 3 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장판에 자극날까봐 인터넷에서 의자 발 커버 사가지고 의자 다리마다 다 씌워놨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영상 편집하고 있었던 화면입니다. 이케아 니모네라는 조명입니다. 갓이 좀 커가지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켜놓으면 되게 은은해가지고 좋아요 이거는 제 맥북 에어인데요. 이것도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셔가지고 맥북 에어 13인치이고요. 스티커는 트윈 에뚜알이라는 소품샵에서 구입했습니다. 저의 최섬유 애 향수인데요.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사서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몇 통째인지 모르겠네요. 향 종류가 꽤 있는데 저는 코튼향을 좋아해서 썰라이트 코튼향 구입해서 쓰고 있고 옷이라든지 카페트, 이불 뭐 이렇게 뿌려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이카사 폴딩 박스인데 제가 이거를 예전에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물론 좋아하지만 예전에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서 쓰고 있는데 이 박스 안에다가 그냥 제가 집에서 쓰는 간단한 농구류들 다 때려 박아 넣어놨습니다. 아까 화장실에 있던 건 베이지 컬러고 이거는 화이트 컬러예요. 별거 아닌데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잘 샀다 싶은 자취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책이랑 잡지 일단 올려놨는데 언젠간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고 계속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만 놓고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책입니다. 저 전신 거울은 제가 넓은 거울이 좋아서 일부러 와이드형으로 구입했고요. 옷 입은 거 확인할 때도 보고 뭐 집에서 이제 홈트할 때도 자세 같은 거볼 때도 보고 거울 볼때 시원해서 좋아요. 제 자취방 룸투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 구조를 바꾸거나 이사를 가게 되면 은 다음에 또 룸투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